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양코치입니다 제 채널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제가 방송 준비를 하려고 한 4,500불 정도를 입금을 한 후에 제가 일주일 동안 스케이핑을 도전을 해보았습니다 우선 스케이핑이란 무엇인가? 스케이핑 같은 경우는 낮은 타임 프레임에 내려와가지고, 이제 짧게 짧게 먹고 나오는 형식을 말하는데요. 보통 이 거래 같은 경우는 정말 적게는 1핍, 많으면 15에서 20핍 정도까지 먹고 나오는 거래를 말합니다. 제가 주로 스케이핑을 할 때, 이제 집중한 페어 같은 경우는 US 30, 파운드엔, 골드 그리고 달러 예인이었습니다 이네 가지를 제가 집중을 해가지고 거래를 한번 해봤는데요 거래 시간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런던 오픈에서 뉴욕 오픈을 주로 거래를 했습니다 자이 화면을 보시면은 이제 답이 나옵니다 약한 3,400불 정도 수익인가요? 약 3,387달러 어, 그 다음에 거진 4,700달러를 이제 입금을 해가지고 만든 수익입니다 이제 이 거래 같은 경우는 일주일 일주일 이제 위클리라고 써있죠? 일주일 동안 이제 거래를 한 것이고요. 저번 주부터 이제 거래를 시작을 했습니다. 화면을 제가 공유를 해드릴게요. 자, 우선 가장 상단을 보시면은 4,698불 43전을 이제 1월 18일 날입금을 해가지고 첫 거래 같은 경우는 제가 786달러를 이제 진 상태로 시작을 했네요. 우선은 출발이 좋지 않았는데 그 다음 거래, 유로달러, 오라스로 이제 메꿨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 이 4,500달러 정도 제가 입금을 한 것은 제가 1호도 전혀 상관이 없는 돈이기 때문에 제가 큰 라사이즈로 거래를 할수 있었던 겁니다 평상시 거래는 절대 리스크 1%에서 2% 그 위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자 다시 그러면 은 한번 봐보죠 자 두번째 거래 유로달러, 7 0 0달러아 유로달러랑 호주달러도 거래를 몇번 했네요 135달러 이제 계속 다 파란불이죠 계속 파란불 그 다음에 마이너스 206불 한번 마이너스 84달러 한번 그 다음에 달러엔 1단에서 스로스 한번 160불 맞았고요 나머지 같은 경우는 이제 다 파란불로 366불 30전 그리고 383불 70전 오늘 거래 마무리 해가지고 3387달러 그리고 49전이라는 현재 수익 디파직 같은 경우는 입금은 첫 입금은 4698달러 그리고 43전을 입금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은 $8,085.92 달러 전으로 제 이름이 여기 써있는 거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라이브 어카운트입니다 그래서 거래내역 일주일 거 네, 오늘 수익은 아 오늘은 이제 어, 아시안 전에 제가 거래를 마쳤기 때문에 오늘 현재는 현재 녹화 기준이 이제 아시안 세션이라 어, 새로운 날로 진입을 해가지고 이제 위클리로 이제 보시면은 네, 일주일 총 수익이 이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것 어떠한 방식으로 거래를 했느냐 이거 같은 경우는 마스클스 FX에서 나오는 강의 그대로 거래를 합니다 거래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시죠 자 그래서 거래한 것중 하나 US30 거래를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우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 멤버 공지방에 제가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자 우선 그래서 첫 번째로 볼 것은 US30 데일리, US30 데일리 차트입니다 지금 현재 모든 주식들이 빠지고 있는 상태라 US30 동안 강하게 빠지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34,500까지 터치 후 좋은 반등을 보여줬지만 쉽게 다시 업트렌드 채널 안으로 들어갈 것 같지 않습니다 다시 34,500을 향해 숏을 보고 있고요 데일리 차트 분석을 한 후에 이런 식으로 데일리 차트 분석을 한 후에 낮은 차트 타임프레임 1시간 차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1시간 차트 다운 트렌드 라인을 사용을 해서 34,500까지 거래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34,400을 제가 레지센스로 삼은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타깃 같은 경우는 33,500 근처로 제가 잡아서 레지센스와 서포트 그리고 트렌드 라인을 사용을 해서 아주 간단하게 분석을 한 후에 거래 셋업을 찾은 겁니다. 그래서 이 차트를 보시면은 이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보시는대로 3만4천0백 이것을 바꿔드리도록 하죠 3만4천5백 3만4천5백 레지스그 다음에 3만3천0백 서포트 그리고 한시간차트에서 트렌드라인으로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거래를 하는 방식인데 보시면은 이 트렌드라인의 세번째 터치 레벨에서 제가 거래 진입을 한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움직임을 이제 예상을 한 거고요 이러한 방식으로 쇼옷을 진입을 해서 이제 거래를 한 거죠 그래서 진행을 해보면 은 이렇게 빠져서 네, 수익을 챙긴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멤버 공지방에 제가 공유를 해드린 것이고요 그렇죠 네, 프터를 보시면 은 이렇게 진행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거래 방식은 똑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고 계실 수 있지만은 가장 간단한 컨셉은 서포트 그리고 레진스 즉 저항선과 지지선을 이용을 해서 거래를 하고요. 그다음에 트렌드 라인을 이용을 하고요. 자 그러면은 마스터 클래스에서 배울 수 있는 게 뭐냐? 이 모든 기술적 분석을 이용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힌트를 총 동원을 한 다음에 최대한 거래를 가장 좋은 타이밍. 가장 좋은 위치에서 거래를 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면서 이제 제가 거래를 하는 이 방식을 그대로, 그대로 알려드리는 거죠 쉽지 않습니다 절대 이제 쉬워 보이지만 쉽지 않고요 하지만 누구나 할 수는 있다 네, 정말 어렵지만은 노력하면 누구나 할 수는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거래를 하는 시간보다 차트 보는 시간이 더 많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이제 US30을 거래를 했고요. 거래를 하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스캘핑할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셋업을 찾고 보일 때 바로 진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뉴욕오픈 그리고 런던오픈 그렇죠? 런던오픈 그리고 뉴욕오픈 때를 찾아서 가장 움직임이 활발할 때 거래를 하셔야 스캘핑이잘 됩니다. 왜냐하면 잠깐 반대로 치고 올라가도 잠깐이라도 다시 내 수익권으로 들어올 확률이 상당히 높거든요. 아시안권 같은 경우에는 거래를 많이 해보신 분들이면 알지만은 한번 반대 방향으로 가면 어, 다시 도, 잘 돌아오지 않습니다 왜냐면 움직임이 크지 않기 때문에 한번 반대 방향으로 가기 시작하면 그 고통이 상당히 오래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스캘핑 같은 경우는 런던 오픈과 뉴욕 오픈에서 이제 엔트리를 t 고요 짧게 짧게 이제 거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엔트리 같은 경우는 최대한 이제 5분 차트와 15분 차트를 이용을 해가지고 거래를 진입 타겟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4시간 그리고 1시간 서포트 레 a 스 혹은 스트럭처를이 t 을 a r g e 그 target, t 법 r g e 찾는 방법 그리고 타겟 찾는 방법. 그리고 거래 관리법 이 모든 것들을 저희 마스터 클래스 FX 강의에서 설명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이 회사 이런 식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스케이핑 아니어도 평상시 거래도 이러한 방식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거래를 합니다 단 차이점은 어떠한 힌트들 그리고 어떠한 타임 프레임에서 분석을 한 후에 거래를 진입하느냐일 뿐 어떻게 거래를 하는가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마스터 클래스 FX 강의에서는 제가 거래를 하는 방식 그대로를 여러분에게 전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돈을 버시고 싶은 분들은 w w w m a s t e r c l a s s f x c o m 그리고 이메일 masterclassfx gmail.com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최대한 이 돈을 조금 더 불려가지고 라이브 방송을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도 저처럼 좋은 수익 만드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